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오는 3월이면 10년이 됩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틈타서 방사능 오염이 되어 있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방사성 물질의 일부는 제거되었지만 세슘 137이나 프로튬 등은 제거되지 않은 여전히 오염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악역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만약 사실이라면 일본 당국은 그 결정을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오히려 오염수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으로 한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자영당이 총선 첫 경제공약 중 하나로 탈원전 저지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원전 관련 정책은 경제정책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며 원전 주변 30km 반경 내에 400만명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단한 번의 사고로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우리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